안녕하세요 전편에 이어 이번에도 술 이야기로 돌아온 논장 tv 잡박지식 코너입니다 최근 도저히 떨어질 줄 모르는 확진자 수에 따라 결국 수도권은 거리두기 2주 연장 비수도권은 3단계 혹은 4단계로 격상하는 지경까지 와버렸죠 아 나의 작고 소중한 휴가철 함부로 언급해서는 안돼그 어떤 나라에서 시작된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이렇게 방구석에서 보내진 않았을 텐데 물론 방역지침 같은 거다 개무시하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도 많겠지만요. 업주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손님은 꼴랑 10만원 벌금. 그마저도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네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런 손방맹이 처벌만 계속해드니 확진자 수가 떨어질 리가 없겠죠. 제발 모두 조금만 더 참고 이 힘든 시기 빨리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임스 본드형이 마티니를 흔들어 마셔서라도 꼭 피해가고 싶었던 숙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술에 취한 뒤 느끼는 불쾌감이나 두통, 심신의 능력 저하 등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몸에 들어온 소맥, 아니 알콜은 신체 내 분해 효소로 인해 아세트알데히드로 분해되고 미주신경, 교감신경 내 구심성 신경섬유를 자극하여 구토, 어지러움, 심장박동 및 호흡이상 등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바로 숙취입니다. 인류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해온 술, 그리고 이 거지같은 숙취.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신화 속 이야기처럼 숙취 또한 신들로부터 이어져 왔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인데요 믿거나 말거나 오늘은 신화 속 숙취 때문에 발생한 일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전날 과음하신 분들이라면 눈 뜨자마자 하는 말이 있죠 오늘부로 술 끊는다 앞으로 술 마시면 내가 사람 새끼가 아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해봤을 이말 누가 제일 먼저 내뱉었을까요? 바로 아프리카 유루바신화에 등장하는 오바탈라 신이라고 합니다. 평화롭던 어느 날 지루함을 달래고자 진흙으로 인간을 빚고 있던 오바갓. 극심한 갈증을 느낀 그는 목을 축이고자 시원하게 야자주를 말아잡섰고 얼큰하게 술에 취한 채 알코올이 이끄는 대로 예술혼을 발휘해 작업을 마치게 됩니다. 다음날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빚어낸 인간들에게서 기억 문제를 확인한 오바갓. 영원히 술을 끊겠다. 라고 맹세를 하며 해당 유행어의 원작자로서 학계에 정식 등록됩니다. 과연 그 이후 오바갓은 술을 끊었을까요? 또 다른 신화, 수메르 신화에서는 물의 신이자 지혜의 신, 엔키에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지혜의 신엔키는 풍요와 성의의 여신 이난나를 술에 취하게 한후 범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이런 쓰레기들은 인간계나 신계나 똑같이 존재하나 보네요 어쨌든 지혜의 신이라는 수식어가 아까울 만큼 얼빵했던 엔키 이난나의 주량도 제대로 모르고 훤히 보이는 개수작지를 실행에 옮깁니다 당연스럽게도 음주배틀은 패배했고 승리한 이난나는 숙취로 고생중인 엔키를 속여 인간계를 다스리려 했던 신성한 율법 메를 전리품으로 넘겨받게 되죠 이후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엔키는 급히 이난나를 쫓아가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고, 계세요, 여러분. 인간은 율법 매를 지닌 풍요와 성애의 여신 이난나 덕분에 자유의지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형 병신이야? 지혜 신이 뭐 이래? 많은 이들에게 친숙한 신화라고 한다면, 단연 그리스 신화를 꼽을 수 있죠.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으로서 반신반인인데요. 평소에 바카스라 불릴 만큼 열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신이었던 디오니소스. 술을 좋아하고 열정적이다? 그럼 신계에서의 따분한 생활은 당연히 노잼이었겠죠. 지루함에서 벗어나고자 디오니소스는 인간 세상으로 마시를 나가게 되고 그곳에서 인간 이카리오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카리오스와 그의 딸 에리고네가 대접한 식사자리가 매우 만족스러웠던 디오니소스는 이카리오스에게 인류 최초로 메이드인 천상계, 포도주 제조법과 술한 주머니를 선물하죠. 생전 처음 술을 마셔본 이카리오스는 황홀함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카리오스가 그 경험을 다른 목동들과 나누고자 술을 권한 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난생 처음 마셔본 목동들도 주체하지 못하고 술에 빠져들었죠. 정신을 차렸을 때 몰려오는 두통과 구토에 목동들은 이카리오스가 독을 먹인 것으로 단단히 오해하게 됩니다. 기왕 이렇게 된거 목동들은 저승행 익스프레스 동료를 한 명이라도 늘리고자 이카리오스를 살해하고 시체를 숨기는 만행을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지. 현장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분녀의개 마이라를 통해 딸 또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큰 슬픔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목을 매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충직한 개 마이라 또한 분녀를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비극을 맞게 되죠. 이 사건으로 크게 화가 난 디오니소스. 킴 받네. 역병 더주 이로 인해 수많은 아테네인들이 역병과 저주로 죽어나가게 되고 이를 지켜보던 아폴론신은 신탁을 내려 살인자 목동들을 처형하고 희생당한 분열을 기리는 제사를 열어 사태를 진정시킵니다 사건이 일단락되고 디오니소스는 분열을 안타깝게 여겨 별자리로 만들어주는데 이카리오스는 하늘에 올라 목자자리 딸 에리고네는 처녀자리 마이라는 작은 개자리가 되었죠 아니 근데 이건 디오니소스도 한몫한 것 같은데 부작용에 대한 주의를 좀 줬어야... 아무튼 이렇게 격한 음주로 인한 숙취는 인간계는 물론이거니와 천상계에서도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신화 속 이야기니 뭐 진입 파악은 불가능하지만요. 오늘의 교훈, 술은 적당히 마실 때 좋다. 벌써 2년 가까이 이어지는 코로나로 수많은 자영업자를 필두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빡빡한 모임 금지로 고통을 함께 나눠줄 누군가를 만나기도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사람 결국 지독한 현실을 잠시나마 잊어보고자 술을 찾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과한 음주는 이 시국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일어설 원동력인 건강을 잃게 만들 수 있으니 부디 과음은 멀리하시고 슬기로운 음주생활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긋지긋한 코로나 얼른 종식되길 빌며 오늘의 꼭알 필요까지는 없는 자학지식 숙취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